시작,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저는 이제 어, 킥을 대부분 시작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짝을 만들어줄 거예요 궁궁궁궁 했으니까 궁짝궁짝궁짝뭐 트로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쵸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킥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스네어라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. 그럼 여기는 또 다른 소리들이 들었어요. 그냥 청구할래요. 자, 마음에 드시는 걸 골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. 근데 여기에 화면에서 확대를 이렇게 해 보면, 자, 여기 가네 박자였죠. 둥, 둥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여기 늘어났어요. 그러면 첫 박, 첫 마디를 들어보면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느낌의 반복되는 게네번 나온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, 시작, 끝, 시작, 끝, 시작, 그래서 꿈짜꿈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. 그런 다음, 여기에서, 음 이번에는, 음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. 메모를. 메모를 하는데, 자, 여기다가, 그냥, 뭐, 보컬. 네, 목소리니까, 혹은 보컬이 써도 되는데, 영문으로 하기 위해서 보컬이라고 썼습니다. 그러면, 여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나 뭐 이런,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. 둘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. 이런 게 들어가요. 그러면, 풀어버리고 햄버거, 햄버거,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햄버거, 송 햄버거 햄버거, 송 햄버거 <웃음>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m b u r g e r h a m b u 햄버거 r 송 햄버거, 햄버거 g 송 햄버거. 네. 싱크가 맞을 b 모르겠지만 햄버거, 송 햄버거, 햄버거, 송 햄버거 예, 얼추 그냥 뭐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네요. 자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넣는 거예요. 햄버거 송 햄버거 햄버거 송 햄버거 자 아직 멜로디 라인은 없죠. 자 이렇게 비트를 만들어봤습니다. 뮤프3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